당신은 지금 어떤 종이를 소비하고 계신가요? <웃음> 여기 뒤에 적혀 있어서 <웃음> 종이는 뭘로 만들죠? 어? 종이 나무로 만들죠? 나무로만 만들까요? 어... <웃음> 이 메모패드가 나무가 아닌 것으로 만든 종이에요 어... 그럼 뭘로 만든 거죠? 그것은 천천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비목재 종이에 대해서 세 가지 키워드로 빠르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째 키워드는 비목재 종이고요. 종이를 만드는 제지산업은 대표적인 친환경 산업 중에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를 베어내지 않고도 만들 수 있는 종이들이 있어요 음. 이제 그걸 통틀어 비목재 종이라고 하고 이제 그 종류 중에 농업 부산물로 만든 음. 종이가 있는데 오늘 가져온 이 메모패드가 바로 그 주인공이고 뭘로 만드는지는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웃음> 그리고 풀로 만든 종이들 오. 자, 인류 최초의 종이 파피루스? 파피루스는 파피루스 파피루스라는 풀로 만든 거고요 야. 신기하죠? 네. 자, 그리고 150일 동안 5m씩 쑥쑥 자라는 캐나프라는 식물이 있어요. 이제 음. 그 식물로도 만든 종이가 있고 황마나 대마로도 종이를 만들 수가 있고요. 코끼리 콧불 속 판다의 공통점은? 어, 초, 초식동물? 그렇죠. 초식동물이 풀을 먹고, 이제, 배변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배설물에 섬유소가 되게 많아요. 오, 그렇겠네요. 그거를 가공해서 또 종이를 만들 수 있대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똥 종이가 <웃음> 되는. 그래서, 이 비목재 종이에는 굉장히. 두 번째 키워드는 착한 종 인데요. 아까 이게 농업 부산물로 만들어진 종이라고 했잖아요. 혹시 뭘로 만들었는지 오 우리가 자주 많이 했던 건데 오 사탕 수수 맞아요. 이건 사탕 수수 부산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부산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폐기물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무를 베어내지 않는다는 장점이 음 있기 때문에 제조 과정에서 탄소를 기존 종이보다 3분의 1 <웃음> 으로 줄일 수 있고 또물 배출량도 적대요. 오, 되게 오, 좋죠. 좋네요. 그리고 또 만드는 과정에서 뭐 표백 처리나 화학 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내 몸에도 좋고 또 지구에도 좋은. 아, 어쩐지 좀 노르스름해요. 네. 이거 맡으면은 갱지 냄새 비슷한 게 나요. 오. 이따 한번 맡아보세요. 어, 그리고 또이 종이는 생분해성. 이기 때문에 보다 더 빠르게 흙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착한 종이라고 할수 있겠죠. <웃음> 그러네요, 진짜 착하네요. 네. 그래서 저 이렇게 종이 쓰면서 한번더 이렇게 환경을 생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종이가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세 번째 키워드는 사탕수수인데요. 자, 사탕수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는 작물 중에 하나예요. 사탕수수로 뭘 만들죠? 설탕. 그렇죠. 설탕을 만들죠. 근데 설탕을 만들고 제가 사탕수수 1톤으로 설탕을 만들고 나서 나 나오는 그 뭐냐 부산물이 250kg 정도가 돼요. 어, 되게 많네요. 그럼 4분의 1 정도가 되는 어, 거잖아요. 어. 그래서 인류는 예전부터 이 부산물을 굉장히 여러 가지 방면으로 활용을 해왔는데 이제 한뭐 되게 얼마 전부터는 이거를 재활용해서 친환경 소재로 또 활용하는 음. 게 많이 이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수액을 뽑아내고 나서 남은 줄기. 섬유소잖아요. 이제 그걸로는 이런 비목재 종이를 만들 수 있고, 음 섬유판이나 합판 같은 걸 만들 수 있고요. 또 설탕을 만드는 과정에서 당밀이라는 또 부산물이 나와요. 그 부산물로는 우리 바이오 플라스틱 했었잖아요. 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비닐, 그 다음에 뭐 식기, 그 다음에 말랑말랑한 그런 장난감 같은 것들 음 이제 그런 플라스틱으로 활용을 할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잘 많이, 그렇죠. 많이 키우는 만큼 진짜. 음 냄새, 킹지 냄새 나죠 어, 맞아요, 음. 맞아요. 옛날에 그 됐다네요. 가정통신문 냄새. <웃음> <웃음> 맞아요. <웃음>